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착! 오늘은 코카콜라와 펩시를 마셔볼 건데요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의 약사였던 존 펜버튼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서 약국에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코카의 입과 콜라 나무에 열매 성분을 섞어서 자연 강장제 용도로 사용했던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치면 바카스 같은 거 아닐까요? 그런데 맛이 별로 없고 판매량이 좋지 않아서 코카콜라 제조 판매 등 모든 권리를 당시 약재 도매상이었던 에이서 캔들러에게 우리 돈 120만 원을 받고 양도했다고 하네요 는 기존 코카콜라에 카페인과 첨가물을 섞어서 지금의 청량 음료로 탈바꿈시키게 되는데요.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때였는데 캔들러는 큰 승부성을 던지게 되요. 적자를 감수하는 단돈 5센트의 가격으로 국방성과 납품계약을 맺고 전세계 군인들을 상대로 코카콜라의 맛을 선보이게 되는데요. 이를 계기로 전쟁기간 동안 전세계인들 음료를 선보이며 세계의 입맛을 길들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향후 선풍적인 인기와 더불어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게 된다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판매량을 가진 코카콜라와 펩시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착! 오늘의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 이었어요 코카콜라의 탄산과 펩시의 달달함 이 합쳐져서 정말 달달한 콜라의 맛이 났던 것 같아요 탄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탄산은 따로따로 마시는게 나은 것 같아요 입에 들어가자마자 펩시의 단맛이 느껴지고 삼키는 순간 코카콜라의 탄산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어요 정말